그 여자의 아우라가 어. 섹시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 멋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맞아요. 아. 와, 저 진짜 너무 환상인데요, 지금? 야... 아, 저이제못 하겠어요, 진짜. 아. 자. 남자들의 환상이 완성되는 순간 알아볼 건데요. 이건 저희의 환상이죠? 그러면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자들의 환상이겠네요? 형은 어떤 환상이 있어요? 노래에 대한 환상 방구를안 낀다든지 음.. 어 궁금하다! 저 이런 거 참고 좀 해볼게요. 대변을 안 본다든지 음. 뭐 이런 환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누나 화장실 안 가잖아. 응 음, 맞아. 자 그러면은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음. 거시. 거시! 네모! 고쳐줄 때! 정답! 삐져나온 앞머리 고쳐줄 때? 옷내부새 고쳐줄 때! 내 얼굴이 엉망이라면 내 얼굴 고쳐줄 때! 정답! 어.. 뭔가 내 망가진 삶을 고쳐줄 때? <웃음> 우리 집 변기가 막혔는데 고쳐줄 때! 자동차 부품이 한개 날라가는데 고쳐줄 때? 정답! 컴퓨터 고쳐줄 때! 어? 어 컴퓨터! 컴퓨터 고각가네요? <웃음> 당신! 의외로 사람들의 환상일 수도? 말램 아, 같은 거 고장났어. 어, 옛날 컴퓨터 갑자기 안 켜지는데? 진짜? 바이오스 설정 들어가봐 <웃음> 컴퓨터 켜놓고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윈도우로 넘어가기 전에 F, F7 계속 누르고 있어 봐. 오 넘어왔어. 혹시 메이븐보드뭐어모델명 <웃음> 뭐라고 나와? 아 그러면 램 문제인가 보다. 램을 꺼내서 지구를 닦아 봐. 사실 이게 네. 여자들은 게임도 잘안 하고 음. 잘못할것 같은데 갑자기 의외로? 어? 갑자기 컴퓨터 잘 고쳐줘. 엄청 아 설레긴 할것 같아요. 컴퓨터 고쳐주고 뭔가 기계를 능숙하게 잘 다루는 자동차 정비공인 여자분들이나 어? 이런 분들 보면 은 고쳐주는 이런 느낌. 그 편견이 깨지면서 환상이 딱 시작되는. 네저 정우 씨 이제 자취하면 컴퓨터 사실 거 아니에요? 어 예. 네. 그때 이제 제집가가지고 어 정말 이거 이상한데? 허 저는 그럼 진짜 너무 환상을 풀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기대는 물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조금 막 분해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저는 한없이 기대요 <웃음> 이 사람 <웃음> 제가 컴퓨터 과학과 나왔잖아요 제가 신입생이 80명이었거든요 네. 8 0명 중에 여자가 30년 됐단 말이에요 네. 제가 3학년에 올라갔다 여자가 앨범안 남았어 오. 다 전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i t 기기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 성분들 보면 좀 더, 좋죠 다음 걸로 가보실까요? 네, 네. 오락실에서 네모 할때 오락실에서 나보다 게임 잘할때 정말 남자들은 심플해요, 쏘 so 심플. 오락실에서 내기하는 나보다 더 잘할 때난 개빡치는데? 아니 이게 왜 완성이, 이게 왜 완성이 완성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아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가 안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막 그냥 안기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런 거 있잖아. 친구들끼리 뭐 더블 데이트를 했는데 오락실에서 음. 커플별로 내기를 했어. 어. 여자친구가 캐디라는 거야. 와. 진짜 그때만그 여자친구가 섹시해 보일 때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내가 막 못하는데 이 친구가 같이 잘해준다? 그럼 너무 잘한 거 야! 내네 여자친구야! 봤지? 야! 야! 우리가 짱이야!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사귀었던 준 여친이 있거든요. 저랑 동갑인데 오락실에서 만났어요. 이지 투 디제이라는 리듬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 제가 이제 1, 2등을 다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여성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거 아닌데 좀 쳐. 그, 모스, 그 모습에 내가 진짜 심쿵해가지고 그때 인생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번호를 물어보고 네, 사귀었어요. 대박. 근데 거기서 사건이 생깁니다. 오락실로 원정을 갔었는데 거기 자기 아는 남자애가 있다고 같이 놀재에 알고보니 전남친이었어요. 아 네, 다음 거 넘어가시죠. 엄청대 뭐? 엄청이요? 엄청 예쁠 때! 엄청 귀여울 때. 엄청 몸매 좋을 때. 엄청 운전 잘할 때. 정답, 엄청 바쁠 때? 허! 엄청 잘 챙겨줄 때? 여자 멤버들 중에 주주만 가지고 있는 거. 주주만 갖고 있는 게 뭘까? 아 엄청 차 잘할 때. 엄청 주차 잘할 때. 엄청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을 때. 엄청 엄청나게 큰 차에서 나왔을 때. 어이! 저 이거 완전 있어요. 저 이거, 저 이거 완전 있어요. 저 이거 완전 있어요. 뭐냐면 자 뭐냐면 큰 차에서 여성분이 나올 때 아, 아우라가 있어요. 마치 당신 이정재 배우님 좋아하니까 이정재 배우님으로 예를 들면 수양대군 시쇼 등! 맞아. 빚어 울리면서 <놀놀놀놀라> 까마귀 라가는데 <웃음> 수영되고 막 이렇게 딱 등장신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그큰 차에서 내리는 여자들의 그 아우라가 있어요. 저 그거 진짜 어, 너무 좋아요. 네. 가끔 그 여성분이 지바겐 갖고 있는 모습 보면은 되게 조그만데 차는 커서 어? 저 되게 매력있다 그래 어? 느끼는 거. 뭔가 알것 같아요. 약간 좀대비되는 그런 모습? 음. 여리여리한 여자가 큰 차에서 나오면은 음. 어, 이 차를 운전하는 그 여자의 아우라가 어. 섹시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맞아요. 어. <웃음> 아. 아 이거 텐때 이제 제 콘텐츠네요. 제가 진짜 환상이 많거든요. 맞나 봐요. 환상이 많아서 여자 음. 친구가 없나 봐요. 그... 저한테 지금? 좀... <웃음> 저도 그래서 약간 큰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큰 분들은... 차를 좋아하던데? 아, SUV랑 자기 차 무조건 큰차였으면 좋겠다. 지방에는 진짜 많이 타잖아요. 다 드림크스 프로보면지방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어필하고 싶으면 큰 차를 타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또 듬직해 보이고 이 사람 나를 지켜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아, 그래요? 이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대요 아, 그래요? 네. 자, 안 그런 줄 음. 알았는데 땡땡땡땡인 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박력 넘칠 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예쁠 때. 정답!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되게 쌤을 미인일 때? 아, 어, 죄송해요. 왜, 왜, 왜 비웃어요?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비웃어요? 너무 신나 보여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당신의 환상들을 지금 이 아, 알아가고 있어요. 네.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세심할 때안 그런 줄 알았는데 코스프레할때 <웃음> 아, 정답!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럴 때안 <웃음> 그런 줄 알았는데 되게 타요타요할 때? 오 우와! 아안 그런 줄알았는데 쿨할 때 오이 굉장히 쿨할 때아 쿨한 거아 근데 저 진짜 쿨한 거 좋아해요 되게 막 예민할 거 같고 막뭐 하나 하나 다 신경 쓸것 같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 그래 그냥 그렇게 하자 어 혹시 유진님 그 혹시 끝나고 뭐 일정 있으세요 근데 아 없어요 그래. 그럼 저랑 뭐요 무술 한잔 하자고요? 똑같이 술 해요? 약간 이런 모습 굉장히 까다로운 줄 알고 아 이거 메뉴 이거 싫어하려나? 그럼, 뭐 그럼 파스타를 먹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제육덮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제육덮밥 먹으려면 안 돼? 이렇게. 그래!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나 상관없어 그래! 예를 들어서 되게 조신할 것 같고 에... 머리도 이렇게 한계로 묶어가지고 어, 어, 어. 이렇게 왔는데 에... 저손 잡을래요? 어! 아 어, 그러면 진짜 <웃음> 아 진짜 유니콘이죠 그런 사람은 저 코피도 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해서 <웃음> <웃음> 남자들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살심할 때 이런 경우랑 살짝 좀 빈스타인 것 같아요. 오, 심장이 좀 아프네요, 오늘. 네, 오늘 어떤 게스트가 와도 이게 더 좋아요. 이, 이 판넬이 너무 좋아요. 네. 자, 다음 거 넘어가시죠. 네뭐 운동 잘! 정답! 나보다 운동을 잘할 때. 여리여리 할줄 알았는데 운동 잘할 때. 나보다 축구 잘할 때? 구기종목 운동 잘할 때. 과격한 운동 잘할 때? 당구 볼링 잘할 때? 오! 호 호. 아, 당구 <웃음> 볼링 같은 취미 운동 잘할 때? 저, 저 이게 진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구면은 진짜 저는 완전 그냥 심쿵해요. 빵! 심장. 사고하면서 이게 숙이, 숙이는... 그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내가 사고를 좋아하니까. <웃음> 당구 치는 여성분 많이 못 봤어, 진짜. 저 당구 할줄 몰라요. 룰도 어려울 음, 수도 있고. 몰라요. 볼링은 쉽잖아, 그냥. 많이 쓰러트리면 끝인데 뭐. 그나마 비슷하게 점수를 좀낼수 있는 운동이긴 해요. 저는 사실 당구 볼링을 잘안 쳐요. 네. 그리고 잘못 치고. 근데 이제 여성분께서 이제 잘하는 걸 보면 은 와, 박수 절로 나오고. 그리고 또 요즘 볼링장에서 술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음, 맞아요. 재밌죠. 그리고 만약에 축구를 만약에. 네. 취미 삼아서 잘하신다? 그럼 저는 진짜 코피 진짜 나요 그 관심만 있어도 너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어, 그렇지. 오 그러지 축구같이 보러 갈래? 라는 말 굉장히 쿨하신 분이 축구같이 보러 갈래? 그러면 <웃음> 진짜 대박인거지 진짜 말 그대로 환상 <웃음> 이거 문자 조종성님 환상! 저도 좋아 좋아해요, 좋아해요. 만약에 내여친구가 뭐 배드민턴 선수였다, 그럼 좋죠. 그렇지 않나요? 뭐 볼링 선수였다. 볼링 선수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왜요? 나는 그냥 가서 하우스 볼 쓰는데 막 개인 장비 다 갖고 와가지고 막쏙쏙쏙쏙쏙쏙쏙 장갑 찍어 끼고 막점 뜨고 자, 다음 거 넘어가시죠. 라 진짜 잘할 때. 뭐라고 하면 졸라 잘할 때. 무슨 나지 저게? 내가 모르는 분야 졸라 진짜 잘할 때? 졸라 진짜.. <웃음> 라가 뭐야? 무식한 게 아니라 진짜 잘할 때. 연애 쌉 고수라 진짜 잘할 때? 어 정답. s 지원너비 라라라 진짜 잘할 때? 약간 뭐 스포츠 덕후라 진짜 잘할 때. 어? 그치? 와.. 스포츠에 대해서 아는 척이 아니라 진짜 잘할 때아 이것도 아는 척이 아니라가 왜 들어가는지 알것 같아요. 가끔 그냥 아는 척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근데 사실 다 티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 알면 은 그거에 대해서 진작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아 터트넘? 아, 거기 요즘 잘하잖아. 맞아 손흥민, 그렇지. 손흥민도 있고 이러면 은 손흥민은 당연히 있고 하면서 이제 그냥 <웃음> 속으로는 생각 했는데아 맞지 맞지 이러면서 되거든요. 근데 제가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웃음> 이거는 사실 저한테 이 스포츠. 환상은 아니에요. e스포츠. 아아 그것도 그것도. 결승전 정도만 챙겨보지 막. 근데 이번에 젠지랑 티원이랑 붙었는데 페이커 봤어 페이 이커 <웃음> 근데 저는 진짜 스포츠에 되게 진심이기 때문에 스포츠의 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막 되게 많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능숙 능란하게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까? 이러면은 제가 아는 스포츠라도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듣고 있을 것 같아요. 두손 모으고. 음. 아 그래. 아, 아 그래. 하면서 이제 아. 제 주변에 이런 여자친구를 둔 친구가 있어요. 아예 서로 팔로우만 하고 그냥 관심 없다가 여자애가 뭐 아스날 축구 경기를 뭐 캡처해서 올렸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잘 맞아가지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잘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같은 팀을 응원했나 보네요? 다른 팀이었대요. 그래서 더 재밌었대요. 아는 척 말고 진짜 잘 알아서 세부적인 것까지 같이 알고 또 같이 직관 가고 하면은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좋아해서 같이 가주는 게 아니라 진짜 둘이 좋아해서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음, 맞지, 맞지. 다음과 읽시다밥 먹는데, 정답. 밥 먹는데 쩝쩝 소리 안 내고 너무 맛있게 잘 먹을 때. 밥 먹는데 말하다 밥을 다칠 때. 밥상 엎을 때. 밥 먹는데 반찬 투정안할 때. 국밥 먹는데 완뽕 할 때. 밥 먹는데 젓가락질 잘할 때. 밥 먹을 때 나의 밥 먹는 양을 걱정하며 밥한 숟가락 더 떠줄 때, 밥 먹을 때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하면서 머리 쓰다듬어줄 때. 밥 먹는데 나부터 먼저 챙겨줄 때? 오오오. 아, 아, 이걸 이걸 몰랐네 내가. 날 먼저 챙기는 디테일. 이건 기본이죠. 이거는 뭐 남녀 떠나서 그냥 뭐 서로얘기 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것들이죠. 아요 이게 뭐 같이 먹는 사람을 떠나서 지금 내 어묵이 비었어. 어묵 반찬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캐치하고 이제 갖다 주시는 이모님들을 봐도 설레. 요그 식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이거를 나랑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음료 다 먹으면 뭐고 음료 더 먹을래? 고기 먹을 때도 부족해? 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 나한테서 너무 잘 아는 거지. 내가 만약에 고기를 굽고 있어. 근데 갑자기 딱 초록색 쌈이 내눈 앞에 나와. 그러면 어? 그럼 딱 바라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게 또. 드셔보세요. 고기 너무 잘 구워주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탁! 와저 진짜 너무 환상인데요, 지금?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막, 막, 막 헤엄치고 싶어요. 그냥 야동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왜요? 갑자기 뭐뭐뭐뭐 갑자기 밤이 돼서 섹시해지지? 오! 갑자기 키스할 때 갑자기 하자고 할 때? 갑자기 스킨십할 때? 갑자기 셔츠 단추를 풀 때? 오! 갑자기 머리 묶을 때? 화려있어 더... <웃음> 갑자기 예쁠 때? 갑자기 씻을 때? 갑자기 적극적으로 다가올 때? 오! 갑자기 적극적일 때 이건 진짜 환상인가? 제가 적극적인 분들한테 약하거든요. 내일 뭐예요 일하죠. 엄마 어요 이럴 때. <웃음> 아저 이제 못하겠어요, 진짜. 진코 피날 것 같거든요? 상상만으로 코 피날 것 같거든요?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입니다그 연상을 좋아했다는 이유, 좋아한다는 했다는 이유, 좋아 이유가 약간 내가 뭔가 못할 수도 있는 거를 뭔가 리드한다든지 이러면은 음, 연상 좋아하세요? 네, 연상 좋아합니다. 이런 거는 음... 어때요? 막손잡 우리가 아직 스킨십을 손밖에 안 잡아서 네. 집에 끝나고 데이트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네. 뽀뽀하기. 야, 갑자기 갑자기 내 머리에 뽀뽀해주고 안녕! 하고 막 도망간다. <웃음> 아, 진짜. 뭐... 죽는데요, 정훈이. 이 빠지려고 해요, 진짜. 아... <웃음> 죽는데요? <웃음> 괜찮니? 근데 또 오히려 내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이러는 거라면 좀 감사하긴 한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이러는 사람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갑자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냥 맨날 맨날 적극적인 게 아니라. <웃음> 형한테만 적극적인 면은 최고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 아이의 초면부터 이제 적극적이기보다 뭔가 좀 알고 지내거나 좀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하면 어내 아의 나와의 대화가 좋았나보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때 정말 좋죠. 자 빨리 다음 거 가죠. 저 이제 쓰, 쓰러지기 직전이거든요. <웃음> 자 롤을 하는데 아 제가 롤을 잘못 해가지고 네. 에, 이건 한번 유진이가 롤을 하는데 미드를 잘할 때? 롤을 하는데 야소를 잘할 때? 챌린저일 때 네. 롤을 하는데 캐리할 때아롤 네. 하는데 욕 존나 할때 설마? 롤을 하는데 AI 대전을 함께 해줄 때? 롤을 하는데 욕을 안할 때? 아니야 롤을 하는데 서포 유미 안할때아 롤을 하는데 진심일 때? 롤을 하는데 환상에 뛰어올 때. <웃음> 완전 말 그대로 그냥 <웃음> 환상이네요? 같이 보티어 가가지고 서포트랑 원딜 골라가지고 근데 오히려 또 내가 서포트야 원딜을 잘 하셔 자꾸 있어요. 게임하고 싶어지죠 환상의 듀오라고 하면은 일단 라인 같은 게 있는데 저는 미드 정글 듀오도 굉장히 좋아하고 미드 정... 와텀 듀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게 또 가는 그 길과 방향성이 있는데 그게 또 합이 맞아버리면 진짜 최고의 파트너거든요 어... 각자 이제 게임을 하는 플레이가 있는데 되게 공격적인 친구들이 있고 어, 어, 되게 보수적인 애들도 있고 또뭐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는데 게임하는 플레이 이도내 스타일이고 어? 하면 난 진짜 좋을 것 같아. 어? 내가 미들 간데막개을잘 와줘. 심지어 힐도 떠먹여줘. 막. 네. 내가 조마 바았는데 아! 조마 바갔길래안 건드렸어요. 막 이런 것도 있어 막. 킬 양보하고? 그런 섬세함에 또. 킬 양보했는데 못뭐 잡고. 아 그냥 때리지 그걸. 아킬 아, 양보하지 마요. 그냥 먹으라고. 한번더 싸우고 이제 음. 나안 해. 아 왜? <웃음> 아니 롤을 하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의 환상의 듀오가 있으면 어떡해? 그럼 뭐 그날은... 그날? 그날만 중요해? 아니, 그날은 이제 싸움 시작이죠. 헤어지는 거지. 그날만 싸우고 다음날 또 환상의 듀오랑 같이 게임해도 돼? 아니 이제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본인이 환상의 듀오가 되어주세요. 그러려고요. 롤 말고. 현실 세계에서. 그건 당연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성격이 너무 예쁠 때. 성격이 정나 예쁠 때! <웃음> 성격이 별로지만 얼굴이 예쁠 때. 성격이 더러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쁠 때 성격이 더러웠는데 나한테만 예쁠 때 정답 정답! 성격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글씨체가 예쁠 때? 와 이게 환상이 완성돼요? 이거 완전 진짜요? 이거 완전 근데 이거 혹시 컨텐츠 정훈이가 만든 건가요? 그럴지도 몰라요. 아, 그래. 그럴지도 몰라요. <웃음> 저 이거 있어요. 저 예전에 그 저희 담임 선생님이 글씨가 진짜 이쁘셨었거든요그 선생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의 필기체를 한따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손편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격이 되게 털털해 보이시는 여성분인데 네. 손글씨가 너무 이뻐요아 네. 그러면 더 오래 남을 것 아... 같아요. 새로 보는 면이, 면이 있죠. 사실 이게 실용적으로 쓸 일은 없거든요. 근데 뭔가 내 감정과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일단 굉장히 성격이 고와 보여요. 정말 아 이렇게 다 해봤는데 남자들의 환상이 완성되는 순간 아 제목 바꿔도 됩니다. 정훈이 정훈이의 환상이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지금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남자들은 단순하구나. 진짜 남자들은 <웃음> 진짜 진짜 그냥 어 2단계까지도 안 가는 어, 것 같아. 어. 1단계 턱 하면 여기서 그냥 어 좋아 음, 좋아. 아 이렇게 단순하다고? 아, 너무 단순해요. 컴퓨터 고장 났는데 고쳐줄 때는 상상도 못 했어요. 아, 진짜로. 나, 나, 나. 진짜. 게임 잘할때뭐 운전 어. 어, 뭐막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이에요. 네. 자기 운동 좋아하고 자기 게임 같이 좋아해주고 자기 컴퓨터 고쳐주고 헌신적이야. 자기 차 아니고 큰차 운전하고 이러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헌신적인데 손글씨만 예쁘면 될것 같아요 음. 여러분. 네, 이런 목록에 해당되시는 는 여성분들이 생존 존에 계신다면 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진짜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훈이의 환상이 완성되는 순간, 순간 알아보기, 알아보기 대성공! VAMOS! VAMOS! <웃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거칠 때 그런 게다 포함해서 그 카리스마 아님? 니안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자신감 있을 때땡한글자 뭐할때안 그런 줄 알았는데 짱일 때한 글자리잖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할때한 글자 때. 한 글자라고 짱일 때 키까지 왔어코키쿠캉킹아안 킹. 그런 줄 알았는데 코 했을 때 <웃음> 키우 키우 킹캉킹쿵쿵쿵아안 킹, 킹,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쿵할때 어때 좀 귀엽지 이거 <웃음> 아 다시 같이 해보자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쿵할때 때. 정답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웃음> 이것도 맞콩할때 콩은 어떻게 할까? 콩 이거 이거 응. 콩할때아 오케이! 응.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콩할때 <웃음> 이것도 아니야 어, 키워로 하는 한글자가 뭐가 있지? 뭐라 <웃음> 킹밖에 샘 킹밖에 할때 쿵의 가친막 쿵쿵킹콩각쿵강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쿵에서 받침만 다르다. 아,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쿵할 때. 아, <웃음> 진짜 바보 같아. 진짜. <웃음> 이오케 바보 같아, 우리. 오케이, 오케이. 아이, 얼마나, 우리.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아, 킹 쿵, 쿵, 쿵, 카! 콕. 굉장히 쿨했어, 우리.